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난민의 수치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국경을 넘은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력을 갖춘 난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로 취약한 계층, 그리고 아동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부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분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나 의약품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동의 피해 상황이나 규모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이브다체드러는 민간인 대피를 지원하는 활동, 위생키트나 의약품들과 아동을 위한 장난감을 제공하는 긴급 보호 대응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분쟁 상황 계속되고 있고, 고통받고 피해받는 아동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